엄마는 한 맛있게 먹어요. 네. <웃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어게먹어게어게어어게 먹어요. 맛있게 먹마게 어디다 뿌릴까? 아니야 뿌리자 엄마거에나뿌 엄마한테 뿌려줘 그러면 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엄마는 맛있게 한잔 맛있게 먹어요 엠마도? 네 어.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게 먹어요 <웃음> 블루베리 다 먹었다고 다 먹었어 블루베리 다 먹었으면 여기 하나 남았어 여기 꼭 숨어있었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머 어떡해. 이거 한입만 먹어줘야밥 한입만. 왜냐면 떡갈비만 먹으면 짜요. 아니 이거 한입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식처럼 과일이랑 한자리에 줬더니 엄마가 벌써 다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 오늘 8개나 먹었잖아. 8개. 여덟 개 먹었잖아. 여덟 개 먹었어. 여덟 개. 응. 블루베리 알이 먹기고. 여덟 응? 개다. 네가 먹은게 여덟 개야. 뽀로로요, 뽀로로요. 엄마 씻으러 갖다 놨지. 뽀로로요. 뽀로로 다시 씻으러 갖다 놨는데? 루핀 여기 있어. 뽀로로요. 아, 뽀로로 보고 싶다고? 응. 안 돼. 이거 먹은 다음에 보여주시면 돼. 엄마 보여줘, 보여줘. 엄마 보 엄마가. 여기 포로를못 구해줘. 엄마 노트북이 없잖아, 여기. 서 음, 포르를 내려가서 놀아, 그러면. 엄마 밥 먹어야 되니까. 타요 타요. 음, 응. 안강이 떡바지는 맛있게 밥을 먹는 책이지. 밥. 아? 음, 안강이의 떡바지. 와, 봐보자. 어? 맛있는 소세지 들고 있네. 비슷한 떡갈비 들고 있지? 우리 짠. 여기 안강이처럼 손에 쥐어봐. 아니, 그렇지. 오이구, 오이구. 이렇게 양강이의 냠냠 식사 시간이에요 음. 떡갈비 no. 아이고 그거 막 뱉으면 안 되지 여기다 뱉어놔 다음에는 헉, 안강이가 계란말이를 떨어뜨렸어 그러자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지? 턱받이가 먹었네 턱받이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안강이 건데 안강이 거야 턱받이야 이거 맛있는 no. 계란인데 아 이거 싫어하는 거야 아, 뵙고 싶었어? 다 뱉었어? 이에 아예 박아 무것도 없네 이게 뭐지? 응, 떡갈비 응, 떡갈비 먹어? 그래 근데 떡갈비만 먹으면 짜 그래서 안랑이도 골고루 먹잖아 헉! 계란말이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 어? 계란 턱받이가 다 먹었네 응? 응, 음? 음, 국물 먹어야 된대 t 지만한 e my dear. Table, my dear. 먹자. e e Mokta. She's in it. Omar, I should go. They 밥 o t to her. i 밥알들이 울고있어서 엄마 마음이 속상해 아빠 엄마 울고마 응밥좀 먹어줘 밥 먹었어? 아이바밥 먹었네? 고마워 밥알들이 고맙대 입에 먹있어 어? 그게 뭐지? 하얀색깔 그게 뭐더라? 백수인가? 아니야 그러면 이빨인가? 치즈 치즈야? 치즈 길쭉길쭉 늘어나는 쫄깃쫄깃 치즈구나 응, 알았어. 밥 먼저 먹어야지. 치즈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돼. 치즈 한번 먹었으면 밥, 밥도 한번 먹어야 돼요. 어, 그, 으, 으, 어, 치즈랑 밥이거좀 저기 룩, 포포 좀 갖다 줘. 포포한테 이거 치즈 같좀 줄여 먹어라. 허허니먹허허허허허허허허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나들 미안하니까 안아주는 거야 뭐야 아이고야